안 돼, 도 달리겠지만 되 돼, 아! 휴~~ 아! <놈> 뭐야 나안아안기안 돼, 안 돼, 니 돼, 안 돼, 안 돼, 강대커 조개, 송마리 두 개나 나왔네. <웃음> 진짜 나왔어? 진짜 나왔어. 자동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 고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진짜. 여전히 진거 같아요. <웃음> 지금도 되게 위험해. 막 오무 싹 틔우기 말리고스 내놓고. 아리말스를스어찌브 치저, 찌 복, 사, 하 고, 오케이 이제젠다 빠졌어요 취소했습니다 전쇼 갔다올게요 님들아 저희가 못해요 지금 이멘탈 못합니다 님들아 삐각 되나? 대충보니까 도발 안 뚫리는데? 개천재, 개천재, 오케이! 맞네. 맞네, 와. 개 똑똑하시네. 와, 이게 집단지성이다. 와, 이게, 나 생각도 못했는데, 무기 뺏어가지고 킬각 낼지. 채팅창 운수 좋습니다. 오. 치면 얼버뱀! 진짜 도에에 미쳤다고요? 뭐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에 미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돌. 어 약꼬. 감사합니다. 탐받아라. 오아 뭐야 대지급대지급을. <웃음> 야, 이게 게임이지. 어, 어, 어, 가로시,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무 세다. 어, 가로시야, 네 아버지. 강력하다. 아, 얼음아 살집볼걸 내 주문이 독성 능력을 가집니다 빈더시면 좋겠는데 랜덤으로 걸렸거든요 한번 쳐볼게요 빈더시로 올라가면 좋으니까 추적 한장 들어오. 아, 쉣. 적자 생존 생으로 썼어요. 그래서 아누비사스. 슬레이트. 왔다. 추적해서 속사. 신사. 오케이. 신사. 그 다음에 슬레이트. 신사. 명식으로 달려. 달릴게요. 들어옵니다. 깊펜 껍질 겉게 껍질 대게 기펜 대게 에 대게 겉에 대 속사 속사 속사 속사, 속사 기펜 속사 에대 속사. 영릉. 오